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우리 연애를 할때요내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이런 사람만큼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대가 최악의 상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요 최악의 상대를 찾아서 그런 상대를 걸러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혹시 내 상대방에게 최악의 상대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뜻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최악의 상대는 어떤 상대일까요? 바람을 피는 상대 마음은 없으면서 나와 즐기기만 하려고 하는 상대 또는 도박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대 이런 상대라면요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라도 최악의 상대인 건 맞겠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혹 모르고 만났다가 알게 되면 미련없이 그만두게 도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최악은 맞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반대로 나 역시 내 상대방에게 최악의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의미의 최악의 상대가 아닌 다른 의미의 최악의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요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에 상처만 남고 우리 서로가 끝나야만 한다면요 그런데도 미련이 남고 그런데도 또 화가 남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하는 상대가 어쩌면 최악의 상대가 아닐까요? 결과론적으로 나는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거든요 차라리 처음에 요 도박을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그런 순간이 확실해서 잘라냈다면 나는 시간 낭비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미련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모했는데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만 남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순간순간에 최악의 상대는 아닌데 결국엔 최악이었다고 라 생각되는 그런 상대요. 처음에 만날 때부터 최악의 조건을 가진 상대라는 걸 알았다면요 그 만남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잘 모르고 있다가요 혹은 어찌어찌해서 만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요아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지 말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성분들은 요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시나요? 예를 들면 처음엔 나한테 참 잘해줬던 남자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잘해줬던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고요. 나를 점점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막상 같이 있을 땐참 잘해주거든요. 내가 만나는 남자는요. 나와 데이트를 하거나 직접 만났을 때 너무너무 잘해줘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그만큼 잘해주거든요. 그런데 안 좋을 때는요. 너무 차갑기도 하고요 너무 공격적인 말을 하고요 마치 금방이라도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말과 느낌을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헷갈려요 여전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마음이 식은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하는 그런 사람 나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참 좋았는데요 그 사람의 감정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다 보니까 어떤 게 그의 진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참 힘든 고민으로 빠뜨리죠 남자 입장에서는 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게 아니다 라고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기복 없이 꾸준하게 따뜻하게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남자가 그렇게 못해주다 보니까 여자인 나는 요 어떤 순간에 내가 너무 연연해서 그런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잘해줄 때를 기억해보면 그래 그 사람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그러고 있다가 격한 반응을 보이니까요.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라는 생각을 또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도 지쳐가요. 어쩌면 조금씩 식어가고 있겠죠. 그 남자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닐지 몰라도요. 이러다 보니까 요 여자인 나는 요 상대를 놓지도 못하고 요 상대에게 잘해주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미친듯이 잘해주지 않았더라도 혹은 함께 있을 때 너무너무 잘해주기보다 그 에너지를 평소에 좀 나누어서 꾸준하게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겠죠. 사라리 그렇게 좋은 마음을 분산해서 나한테 나누어준다면 나도 꾸준하게 그 사람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확신이라도 들텐데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감정기복이 너무 크게 드러나니까 어느 게 맞는지 계속 헷갈리기만 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자꾸 지쳐가거든요. 남자들도요. 어떤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그 여자가 자기를 보고 웃어주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게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었나 봐요. 근데 어떤 순간이 되니까 웃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보다는요. 토라지고 삐진 감정을 나한테 더 많이 드러내거든요. 그게 남자인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남자인 나와 같이 있을 때내 여자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 연애가 너무 재밌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요 영문도 모르겠는데 내 여자가 감정적으로 안 좋게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 여자의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서 자꾸 힘들어져요 분명 웃을 때는 너무 사랑스러운 여잔데 감정을 이렇게 막 뿜어낼 때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한테 불만이 너무 많은 걸까? 내가 이 사람을 다 맞출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나하고 정말 잘 가고 싶은데 이러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심란해져요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돌아봐요 분명 내 여자가 나하고 함께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감정들을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한번더 맞춰주면 줘 다시 웃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또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내 여자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정기복을 드러내거든요 참 밝고 명랑하게 웃어줬던 그 여자가 요 차가울 땐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고요 가끔은 이럴 거면 헤어지자는 말도 서슴없이 하네요 분명 나는 지금 마음이 힘든데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걸 거야 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놓지는 못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들이 반복될까봐 두려워서 놓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요내 감정을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한데요 나 혼자만 하는 연애가 아니다 보니까 내 상대와 함께 하는 연애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참 어렵고요 나 혼자 그렇게 막무가내로 믿고 가는 것도 참 어려워요 차라리 못되게 굴 거라면 계속 못되게 굴어줬으면 좋겠고요 잘해줄 거라면 요 꾸준히 잘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잘해줄 땐참 잘해주고 못할 때는 참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괴로움에 빠져들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미운데요 버릴 수도 없어요 좋은데요 미워지기도 해요 내 마음이 그런 적이 있다면요 내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만약에 내가 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요 혹시 나는요 그 사람에게 그런 상대방이 되어주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 하나가 있네요. 한결같이 평온하게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상대. 그런 상대가 우리의 상대이길 바라고 있는 건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요 상대에게 내 감정기복을 쉽게 드러내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낸 내 감정기복조차도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에 유발됐다고 라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래요 예전에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또 말해요 처음엔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다시 여자들이 말해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잘해주지 말라고 자꾸 헷갈리게 만들지 말라고요 다시 남자들이 말해요 처음엔 네가 참 좋아했었는데 네가 자꾸 서운해하니까 나도 자꾸 지쳐간다고요 그 누구의 말이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둘다 서로 지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다 해주고 있지를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항상 꾸준하고 한결같은 마음이면서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노력하는 순간 이후에 찾아오는 억울함이나 서운함 감정들이 담겨 있어서 감정 기복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나는 원래 감정기복이 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을 들은 나는요 그럼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냐 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 말을 듣고 전하면서 우린 서로 자꾸 지쳐가고 아파하고요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마음이 커져가지도 않으면서 점점 힘든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요 너무 극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내 상대방에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좋게 해주기도 하다가 너무 아프게도 하니까 잘 만들어 가보려고 애쓰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게 되죠 근데 자꾸 지나갈수록 이게 허투루 쓰이는 것 같고요 의미가 없다는 라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동안 나한테 잘해줬던 순간들이 분명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지도 못하게 또 노력을 해보게끔 만든다고요 그런데 또 어떤 순간이 되면 요 나만 너무 맞춰가고 있는 연애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분명히 내 상대에 대한 마음의 굵기가 예전보다 가늘어지고 있는 걸 느끼기는 하는데 놓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상대도 그렇다는 거죠.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확실하게 드러난다면요. 그 사람을 나도 빨리 정리하고 돌아설 수라도 있는데요. 잘해줄 땐참 잘해주고요. 모나게 굴땐 너무 모나게 굴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게 하는 그런 상대 우린 그런 상대와 뜨겁게 연애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놓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도달하는 지점은요 너무 지쳐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잊는 게 맞겠다라고 마지막 남아있는 내 감정을 억지로 피 흘리면서 잘라내게 만드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겠죠 어쩌면 그런 상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상대가 아닐까요? 분명 사랑하고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걸 일관되게 전해주지 못하고 상대방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상대 내 감정이 지금 널 원한다고 마구 뿜어내고요 내 감정이 지금 억울하다고 또 마구 뿜어내는 그러면서 너는 내 마음 모른다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을 듣는 나는요 놓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아파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 상대방에게 내가 그런 상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상대방이 최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라도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최악의 상대가 되지 않아야 그 사람이 최악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요 동일하거든요 우리 같이 잘 갔으면 좋겠고요 한결같이 변함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고 있을까요? 만약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상대방과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면요 그 사람이 최악의 상대인지 아닌지를 신경 쓰기보다 적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최악의 상대가 되어주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